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첫 의회 연설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과 서민층의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두 계획에는 각각 2조 2천억 달러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은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계획이 미국 경제의 최대 4% 성장과 세계 경제의 1%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이런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를 폐쇄적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의 세계적 흐름과 상반되는 발언들이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들에게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최근 한 강연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발언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혹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소위 낙수효과 즉 부자가 더 부유해지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낡은 이론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기회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최근에 세계적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낡은 이념과 이론, 이론 체계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야당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을 들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 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 있었던 공군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어, 군사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가족분께, 가족분들께서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습니다. 아, 피해자 이 중사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인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국회는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라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군사보험법 개정과 관련돼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 중약 80% 정도는 절도, 교통범죄, 성범죄 등으로 군의 특수성을 꼭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일반 사건들입니다 군인과 군인이 아닌 사람을 굳이 다르게 취급해서 군수사와 군사재판을 받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 최소한 성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민간수사와 민간재판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 8월 국회에서 이 눈의 끝을 내야 됩니다. 논의를 충분히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위해서 국민의 힘도 8월 중 군사법 체계 개혁 논의를 함께 마무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